안녕하세요 오늘은 asmr 꿈나무가 되어보고 싶었던 아워드로잉 사연입니다 하리보 asmr은 그림으로 대신할게요 <웃음> 쫀득쫀득 젤리곰을 그리는데 이 마스킹액이 필요합니다 잘 흔들어서 덜어서 사용할게요 제 꿀팁을 하나 방출하자면 마스킹액을 사용할 때 붓을 사용하면 분모가 너무 상해서 끝에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해서 마스킹액을 발라줍니다 이런 실리콘 헤라를 사용하면 나중에 마스킹액이 굳었을 때 손으로 살며시 벗겨내기만 하면 돼서 아주 편리합니다 파리보 젤리가 될 부분을 마스킹 으로 싹 덮었어요 그리고 빨리 구두라고 부채질을 시작했는데 음...이거 아니야 바로 기계 들어갔습니다 보통 마스킹액은 색이 투명해지면 다 건조된 거예요 이번 그림의 배경은 아크릴 사용할게요 유튜브에 바로 짜서 촉촉촉 작업하시는 분들처럼 해보려고 했으나 백폭 망했습니다 <웃음> 아 <아이> 저거 어떡해 <웃음> 빠르게 칠해줄게요 배경은 마스킹을 했으니까 편하게 쓱쓱쓱 칠해줄게요 사실 팔레트에서 색을 섞어서 칠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시죠 물감이 굳고 나면 이제 마스킹액을 떼어줄 건데요 끝에서부터 살짝 이런 식으로 마스킹 왁을 떼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잘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으로 빡빡빡빡 문질러 주시면 돼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사실 지문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손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초점을 그냥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잡았어요 도대체 제 손톱에 왜 저렇게 초점을 잘 맞춰줬는지 전 떼고 있는 저 장면을 찍고 싶었는데 말이죠 이런식으로 마스킹액이 뭉쳐지면 뜯어내시면 되고 잔여물은 지우개로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두둠 너무나 애정하는 골덴 아크릴 우리 하리보 친구의 메인 컬러로 쓱쓱 올려줄게요 붓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칠해줄게요 근데 원래 이것도 팔레트에 개서 칠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시죠? 따라하실 때 이렇게 막 나이프로 퍽퍽 얹고 캔버스에 바로 물감 쭉쭉 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크... 칼칠 쾌감 고로치 아주 잘하고 있다 오 붓질 가벽했고 이제 좀 펴줄까요? 두께감이 어느정도 있는 아크릴 물감을 아까 마스킹약처럼 드라이기로 말려버리면 조금 주름질 수가 있어서 잠깐 딴짓을 해봅니다 아까 묻었던 마스킹액이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손으로 살살 떼어내면 돼요 너무 깔끔하죠? 딸기맛 하리보를 위한 물감 준비해 놓고요 다시 한번 마스킹액을 이용해서 외곽을 보호해 줄게요 아크릴은 얼룩이 쉽게 생기는 제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액을 사용하면 붓을 애써서 피해서 칠하지 않아도 돼서 훨씬 더 수월하게 밀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마스킹액 없이도 충분히 칠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얼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좀 두번 세번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베이스 컬러가 비치는 듯한 느낌을 줘야 해서 핑크, 레드, 마젠타 컬러를 준비했어요 먼저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라인을 잡아줄게요 젤리곰이니까 투명해야 되거든요 투명한 거는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채색에 들어가 보니 가장 어두운 레드 컬러가 생각보다 너무 투명하게 발색이 돼서 조금 더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추가로 짜줬어요 음 이제 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으로 외곽의 어두움을 잡아 주는데 우리는 아까 애써서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붓질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하리보 좋아하세요? 저는 좀 젤리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미베어 젤리 이 하리보 젤리를 정말 귀엽게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젤리 얼굴을 보니까 애들이 얼굴이 없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없어 그래서 완전 죄 취향에 살짝 뭉총하고 억울한 젤리곰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라인과 중간톤을 대략 잡았으니 이제 화이트를 섞어서 밝음을 줄게요 이 밝음을 많이 줘야 애가 땡글땡글하고 투실투실해 보이거든요 아 벌써 뭔가 좀 통통하게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이정도 진행하고 나니 왜 젤리곰의 베이스 컬러를 핑크로 올렸는지 대략 눈치채셨나요? 제가 어두운과 밝은만 잡아도 나머지 배경으로 비치는 부분이 핑크색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중간톤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조꼬미 펜브러쉬로 사사사사삭 경계를 풀어줄게요 근데 조꼬미가 너무 조꼬미여서 조금 큰 애로 다시 풀어줄게요 펜브러쉬를 사용하면 경계가 이런식으로 하게 사라지거든요 그 위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중간톤 밝은 톤 어두운 부분을 붓으로 다시 그려주는 것 그래야지 그림이 너무 몽글몽글해서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제 영상 보고 펜브러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펜브러쉬만 하시고 끝내지 마시고 붓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게 좋아요 얼굴 너무 귀여워요 역시 귀여운 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귀여운 김에 입모양도 좀 오잉 또잉 하는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는 와중에도 중요한 건 컨트라스트의 대비 밝은 부분 옆에 어두운 부분 하이라이트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겹쳐진 부분에 어두움 같이 보이면서 밝은 부분은 투명하게 빛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 우리 유리잔이나 유리로 만들어진 공예품 같은 거 보면 아주 얇은 부분은 빛이 투명하게 들어오지만 모양이 두껍게 잡혀서 약간 두툼해진 부분에서는 빛이 굴절이 되면서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제취향이 반영된 곰돌이 얼굴입니다 전 이렇게 볼살리 위로 올라와가지고 눈을 막 밀어올리는 그런 얼굴이 귀엽더라구요 두둥 블랙 오라가 펼쳐지는 곰돌이가 완성되었다 이제 뜯어볼까나 저 이때 되게 긴장했잖아요 중간에 끊길까봐 근데 완벽해 옆을 둘러싼 마스킹액이 없으니까 훨씬 더 예쁘죠 <웃음> 마스킹액을 했어도 약간 외곽에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건 붓을 이용해서 살살살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 친구는 명색이 젤리젤리젤리 젤리 젤리 곰이니까 더 젤리하고 탱글탱글하게 하이라이트랑 어두운 부분을 더더더 찍어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반짝반짝한 느낌 그리고 더 빛을 확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요 손바닥만한 대왕 하리보 완성! 너무 귀여워! 땡글땡글땡글 막 콕콕 눌러주고 싶지 않나요? 제가 그려놓고도 너무 귀여워서 막 만지고 싶은 거 있죠? 억울하게 어디론가 끌려가는 젤리곰의 표정이에요 막 젤리 나라에 끌려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웃음> 사실 고백하자면 전 하리보 젤리에서 빨간 맛을 제일 좋아하지 않아요. 투명한 맛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투명 하리보 젤리는 너무 그리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장 색감적으로 효과가 있는 레드 컬러의 하리보 젤리를 그리자 하고 그린 건데, 생각보다 너무 그림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웃음> 이렇게 옆에 진짜 하리보 젤리도 놓고 찍으니까 정말 귀여워서 한참 만지작거렸어요. <웃음> 귀엽고 예쁜 쓰레기에 진심인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아크릴 바탕 위에 유화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렸는데요 아크릴 위에 유화는 가능하지만 유화 위에 아크릴은 사용 안 하시는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나중에 박미 형상 물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투영체를 그릴 때는 컨트라스트 강조하기 이것만 생각하셔도 조금 더 쉽게 그림이 풀리실 거예요 귀여운 거 그려서 잔뜩 신난 젤리 덕후, 하리보 덕후. 아워드로잉 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